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혈액형 상성이론 마지막 편이죠. 같은 혈액형 간의 궁합 O형편 그리고 AB형편입니다. 만화부터 보실게요. 사랑에 빠지면 여자 편입니다. 트액형 부합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날이 왔네요 사실 혈액형 궁합뿐 아니라 혈액형 이야기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그동안 부족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격려와 칭찬,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애니어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혈액형 이야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O형, O형 간의 궁합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혈액형끼리의 궁합은 대체로 중간 이상 정도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숙소에 의하면 O형, O형 간의 궁합 점수는 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구라이로는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궁합 역시 중간 이상은 된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O형에 관해서는 왜 이런 속설이 나온 걸까요?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혈액형과의 궁합이 확실히 더 좋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혈액형이란 주로 A형과 B형을 말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O형은 같은 혈액형인 O형보다도 A형이나 B형과 더 친해지기 쉽다는 거죠. 물론 이건 만남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O형끼리는 서로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O형은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A형이나 B형은 낯선 사람에 대해 O형만큼 경계심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O형의 경계심을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A형은 뭐라 그랬죠? 세심한 배려. 그렇죠. B형은요? 자기 속을 잘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O형이 그걸 보고 경계심을 푼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는 거예요. 상대 전적으로 오형끼리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경계심이 풀리고 친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오형은 같은 오형끼리는 궁합이 별로다 이런 속설이 생겨났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형끼리는 싸운다는 겁니다. 이 경험도 반복되는 거예요. 대결 구도로 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형 A형 커플, 오형 B형 커플의 경우보다 오형 오형 커플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세게 충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끼리는 안 맞는다는 속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형 커플은 잘 싸운다. 이게 사실일까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 오형, 오형 커플이 잘 싸우냐면 기본적으로 커플이라면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오형 기질에 대해 설명할 때두 가지를 말했었죠. 전투적 성향과 풍부한 애정. 오형 특유의 이중성입니다. 자 여기서 전투적 성향이 나오잖아요. 오형은 원래 전사적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하고 싸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오형은요 상대를 보고 싸웁니다 싸울만 해야지 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랑 비슷한 레벨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라이트급이면 라이트급끼리 헤비급이면 헤비급끼리 싸우듯이 급이 비슷한 사람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급이 차이나면 오형은 별로 싸우 의사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적이든 동지든 상관없어요. 어 그게 무슨 얘기지? 적하고 싸우는 거 아닌가? 동지하고 왜 싸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싸웁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한팀 내에서도 내부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그 내부 경쟁 상대는 자기와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수준 차이가 크면 싸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형에 대한 속설에 오형은 관대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설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저하게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상대에 대해서 오형은 확실히 관대한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기든 말든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타이슨 같은 사람인데 초등학생이 자기보고 욕한번 했다고 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환대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냥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속설에 오영은 애교가 많다고 하죠. 이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영은 자기와 친하면서 자기보다 확실히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는 게 있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좋고 고마운 겁니다. 이렇게 오영은 자기보다 확실하게 약하거나 확실하게 강한 하면잘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봤자 결과가 뻔한데 왜 싸우냐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자기와 비슷한 급의 상대라면 싸웁니다. 친하다고 해도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싸우는 건 죽고 살기로 싸우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말이 싸움이지 일종의 놀이 같은 거예요. 특히 남자 5형 5형 친구들은 허구험날 승부를 내는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노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는 내가 이겼는데 오늘은 친구가 이겼어요. 그러면서 두고보자. 그러고 내일 한판더 하는 거죠. 말도 거칠게 하는 경우가 많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맨날 싸우는 것 같은데 언제나 붙어 다녀요. 사실 이게 오형이 친해지는 방식이에요. 싸우면서 친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오형이라는 겁니다. 아주 친한 오형 오형 친구도 예전에는 만나면 싸웠던 그런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남녀 관계에 적용이 되면 확실히 동성 친구 관계에 비해 훨씬 부드럽겠죠. 이성 관계는 상보성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오형의 두 가지 이중적 기질이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주로 남자쪽이 전투적 성향이 강하고 여자쪽이 풍부한 애정의 소유자일 경우가 많겠지만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보적인 관계라도 항상 좋기만 할 수는 없겠죠. 가끔씩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돌할 때는 역시 일반적인 O형 O형 관계 패턴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슷한 레벨이면 싸운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남녀평등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대등한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O형 O형 커플은 싸우게 된다는 거죠. 왜? 같은 급이니까. 같은 급이면 싸운다그랬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연인 간에도 레벨의 차이가 뚜렷하면 안 싸우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거나 혹은 재산이나 미모 이런 데 차이가 크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당사자들이 느 느끼고 있다면 대등한 관계가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그저 평범하기만 한 남자가 아주 대단한 미녀와 사귀게 된다면 싸울 때마다 양보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아,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미인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매사 에 유윈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커플에게는 싸움이란 게 없죠. 그런데 설사 이런 예외적인 커플이 아니라 일반적인 커플, 즉 대등한 커플이라서 계속 싸우게 되는 커플이라고 해도 저는 그걸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 하지만 오형의 전투적 기질과 풍부한 애정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많이 싸웠던 사람일수록 깊이 정들은 사람이 오형이라는 거예요. 비온뒤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싸움을 통해서 감추인 진실이 드러나고 서로의 깊은 부분을 여과 없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의 가장 분명한 적이나 라이벌도 오형인 경우가 많고 또 가장 가까운 동지나 친구도 오형일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싸우는 게 당장에는 불편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오형은 결국 자기와 같은 혈액형인 오형과 가장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싸웠지만 또 그만큼 제일 정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A형은 오형과 별로 싸우지 않지만 그래서 서로를 잘 모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B형은 오형과 쉽게 친해지지만 오형만큼 서로를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런 관계가 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설과는 다르게 오형 O형, 오형의 궁합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형끼리는 내양성 외양성을 고려하면 다음에 두 커플이 있습니다. 이때 남자쪽이 외향적일 때보다 내향적일때좀더 균형이 맞추어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오형의 경우에는 이 갭이 좀큰 편이에요. 오형은 남녀의 차이가 혈액형 중 가장 큰 편입니다. 특히 외향적 오형 남자와 내향적오형 여자는 가장 전통적인 남녀상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씩씩하고 용감한 남자와 애정이 풍부한 여자의 커플입니다. 물론 이들도 서로를 잘 보완해 줄수 있는 관계가 될수 있지만 요즘 시대엔 그 반대의 커플이 더 안정적이죠. 시인 기질이 있는 따뜻한 남자, 그리고 적극적이면서도 애교가 많은 여자. 바로 내향적 오형 남자, 외향적 오형 여자 커플이 그런 커플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남자가 내향적이고 여자가 외향적일 때 남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형궁합에 대해 최종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외향적 오형이라면내향적 A형과 잘 맞습니다. 혈액형궁합 중에 가장 좋은 궁합으로 알려져 있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안정적인 관계가 됩니다. 내향적오형이라면 외향적 B형과 잘 맞아요. 마음이 잘 통하는 궁합이고요. 유쾌하고 낭만적인 커플입니다. 딱히 외향적이지도 내향적이지도 않은 중간형 또는 쌍방향 오형이라면 오히려 AB형이 잘 맞는 편이에요. 순수하고 의미 있는 커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형 끼리의궁합이죠 처음에는 자주 다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깊이 정의 드는 그런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AB형 AB형 궁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속설이 하면 AB형끼리의 궁합은 같은 혈액형끼리의 궁합중 가장 좋은 편입니다. O형과는 반대죠. 같은 혈액형끼리의 궁합은 공감대 형성이 잘 돼서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예상외로 중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예, 신비감이 부족한 편이어서. 그런데 AB형은 이 부분에서 다른 혈액형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B형은 자기와 같은 AB형을 만나기보다 다른 혈액형을 만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이에요. AB형 인구가 적잖아요. 타 혈액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같은 AB형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자면 신비감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AB형끼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이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신비감, 저하 효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궁합이 좋다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향성 외향성을 고려하면 AB형 커플은 다음에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B형은 소수파의 중심이죠. 소수파에는 AB형 외에 외향적 A형과 내향적 B형이 있잖아요? 괴팍 A형과 혼놀 B형이죠. 이두 타입이 만나면 환상의 말벗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향적 AB형은 외향적 A형과 비슷하고 내향적 AB형은 내향적 B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AB형 커플이 만나면 말이 잘 통하는 관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대화가 재밌다는 거예요. 괴팍 AB형과 혼놀 AB형의 만남이죠. 괴팍 AB형은 특이한 사람이죠. 괴짜 같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혼놀 AB형은 오덕기질 덕후기질 있죠. 그래서 괴팍 A형과 혼놀 B형처럼 말벗이 될수 있고요.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일혈액형이니까 기본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그런 이상적인 커플이 됩니다. 이렇게 AB형끼리의 궁합은 확실히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건 주로 연애에 한해서 그럴 때가 많고 결혼까지 고려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AB형은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를 구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애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쿨하게. 그런데 결혼까지 그런 식 ]이면 네, 좀 곤란한 거잖아요 결혼은 일단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되니까 거리 유지가 어렵고요 무엇보다 결혼 자체가 일종의 구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연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애 b 형일 경우에 그냥 쿨한 연애 그대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단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다른 혈액형이 AB형과 사귄다면 이런 점이 답답해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헤어지거나 뭐 그렇게 하겠지만 둘다 AB형이라면 이런 식으로 쿨하게 연애하는 게 편한 거예요. 결혼은 부담이란 얘기죠. 본인이 상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상대를 구속하는 게 AB형은 잘안 된다는 겁니다. AB형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약간이라도 결혼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AB형 연인 서로의 마음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잘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AB형 커플의 두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자가 내향적인 경우가 더 안정적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AB형은 오형과는 반대로 남녀의 차이가 가장 적은 편입니다. AB형에 관해서 이런 속설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 같고 여자는 남자 같다. 자, 이 속설은 첫 번째, AB형 남자는 승부욕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점 때문에 남자는 여자 같다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AB형 여자는 지적인 이미지가 강한 편이에요. 좀 드라이한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 같다는 속설이 나온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체로 그런 편이라는 거지.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배우 최민수 씨가 AB형이었다고 하죠. 이분은 뭐 당대 최고의 터프가이였잖아요. 이렇게 속설과는 다른 사람도 많습니다. 자, A병 공합에 대한 최종 조언입니다. A병은 일단 같은 A병과는 매우 좋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커플이 된다고 했고요. 서로를 통해 성장하면서도 공감대 형성이 확실한 그런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A형, 비형과는 기본적으로 맞는 면과 맞지 않는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B형 쪽이 좀더 가깝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B형이 A형 기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B형은 거리두기 본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들이댄다는 거죠. 사실 이런 무대보 정신 같은 게 없으면 A, B형과는 친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B형은 관심의 대상을 파고드는 성향이 있죠. 그런게 없다면 a 형과 어느정도 이상 가까워지기란 쉽지 않은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a 형은 O형과는 잘 맞는 편은 아닌데요. 만약 외향성과 내향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중간형 a 형이거나 쌍방향 a 형이라면 오히려 O형과 가장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부터는 에니어그램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들어가면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각 혈액형을 애니어그램 유형에 따라 다시 9 가지 타입으로 구분해서 각 타입별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A형이라도 9 가지 타입의 A형이 있다는 거죠. 애니어그램 9 가지 유형으로 A형을 다시 세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B형, O형, A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총 36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4 곱하기 9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아 나는 대략 몇번 유형이겠구나 추측을 하시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도 흥미가 생기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